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인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이 너무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되고 하면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사나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제 반추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삶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반화를 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한 세네 살까지는 우리가 기억이 잘 없죠 그리고 나서 유치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초등학교를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준 사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번호도 정해지고 키도 나누지고 반도 정해지고 그러다 보면 등수도 정해지고 해서 비교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비교 심리 때문에 경쟁 심리도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등수가 낮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정하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 나는 안되겠으니까 처음부터 놀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자기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시켜 서한다 아니면 좋은 대학 가려고 한다 이런 각가지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 갔으면 그 대학 간 학생에게 왜 취직을 준비를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분이 또 취직을 하면 그당신은 좋지만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그러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라는 또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왜 승진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호강시켜 드리고 좋은 집 좋은 차 타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한다 라고 하고 왜 그러면 좋은 집 좋은 차를 살려고 하느냐 결국 잘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 살아서 뭐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잘 사는 게 행복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결국 이분의 삶은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든 취직이든 결혼이든 집이든 결국은 자기가 잘 살려고 했던 것이고 그잘 살려는 기준이 행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으면 삶이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만족하고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흐뭇한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 생활에서의 흐뭇한 감정 상태를 만들려고 평생을 돈을 일구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단감을 따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일상생활에서의 흐뭇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는 흐뭇함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오늘 일어나는 흐뭇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뭇함을 만끽을 하려면 만족하고 기쁨을 느껴서 흐뭇함을 느낀다는 라 것인데요. 이만족이란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대치에서 나옵니다. 이 기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고 기대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것을 만족을 하려면 결국 바라는 바 욕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만족이란 것이 찾아오겠죠 결국 첫 번째 행복하려면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 기대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행복이란 것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인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좋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을 기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떤 것을 좋게 바라보려면 긍정적인 필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를 가지고 기쁨을 느낄 수 있나 슬픔을 느낄 수 있나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란 것은 그때 그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기대치가 없었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때 흐뭇함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행복을 멀리 멀리 돌아서 어릴 때부터 경쟁체제에 돌입해서 되고 나이가 들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런 행복이라는 단감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에서 몇등 했다 라고 비교가 되면서 어느 반 선생님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학생들을 옥죄게 되고 그러면 그 학생은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라이벌 경쟁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경쟁자가, 중학교 때 경쟁자가 계속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학교가 바뀌면 경쟁자가 바뀌죠. 또 고등학교의 경쟁자로 또 바뀌게 됩니다. 또 대학교 때도 경쟁자가 완전히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경쟁자가 바뀌면서 나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다른 경쟁자, 또 다른 경쟁자가 오는 거죠. 또 회사에 취직하면 부서에서 또 경쟁자가 생기게 되고 동료와 함께 승진을 위해서 또 다른 경쟁을 하게 되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쟁의 구도에서 상대방을 나의 친구가 아닌 적으로 계속 인식하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업무 과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오다 보면 스트레스의 삶으로 찌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회사 이런 공간만 바뀌지 그 새로운 공간에 경쟁자가 들어오고 그 판에서 나는 플레이어 선수로 그 대표한테 눈도장을 찍히려고 계속 안간힘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연을 계속 피해 다니면서 아니면 어떻게든 이기려는 삶이 있다 보면 그 삶이 찌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공간이 바뀔 때 새로 찾아온 인연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협력해서 살게 되면 이인연이란 것은 점점 더 좋은 인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그 인연을 피해 다니고 이기려고 하고 이런 형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는 장소마다 스트레스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거의 다 하게 돼서 도저히 일할 기운이 안 난다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너무 심해지고 몸도 아파지기 시작한다 그때 돼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한계점에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10대가 될 수도 있고 2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공간마다 의식으로 무의식을 제압을 하려고 해서 무의식을 누르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억압이 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이 테두리가 없어야 되는 무의식이 결국 의식이란 테두리로 계속 잡다 보면 결국 의식에 힘이 없어졌을 때이 무의식이 터뜨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롭지 못한 삶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 있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밤에 풀게 되겠죠.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실제는 즐거움으로 스트레스를 덮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단지 그 스트레스만 즐거움으로 덮어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큰 스트레스가 나중에 찾아오게 되겠죠 회사에서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더 괴로움이 오게 되고 또 그거를 또 덮으려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큰또괴로움이찾아오고 이런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업무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운동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이런 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취미 생활에서도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취미 생활에서의 또 하나의 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걸 또 못해내면 또 취미에 대한 스트레스도 생기게 되고 이게 또 내가 안 맞다 싶어서 또 다른 취미로 가게 되는 결국 거기에서도 경쟁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낮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녁의 삶도 결국 스트레스 받게 되면 몸은 점점 지치게 되고 만성 피로로 쌓이게 되면 결국 열렸던 마음이 점점 점 다치게 되면서 긍정적인 시선보다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기쁨을 느끼려면 마음을 열고 긍정적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삶을 조금이라도 사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에게 의존하고 살아왔는지 자기 스스로 살아왔는지 또 자기가 좋아해서 있는 건지 자기가 잘해서 있는 건지 누가 시켜서 있는 건지 자기 스스로 있는 건지를 살펴보면 왜 이런 삶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를 스스로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더큰 괴로움을 살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은 그래도 거기에서 행복을 가져가기가 훨씬 쉬운 그런 베이스라인을 스스로 만드신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 삶의 의미를 찾을 때는 항상 괴로울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삶이란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행복을 쟁취하려고 나중에 어떤 큰 과실을 따먹으려고 지금 현재를 너무 자기를 버리면서 일에 몰두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이란 것은 과거가 아닌 지금 다른 곳이 아닌 여기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지금 여기 나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바라는 바가 없어서 기대치가 없어야지 만족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바라는 바가 없고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지금 여기에 깨어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좀더 오래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